오늘은 이베이에서 빈티지식의 낙찰받는 팁에 대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어, 왜 하필 이베이 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종류가 가장 다양합니다.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어, 비교적 저렴하다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옥션을 해서 정말 득템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 사이트 중에 그나마 믿을만 하다는 점입니다. 직구는 내가 이 실물을 접하기까지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반품이 사실상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베이는 머니백 개런티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저는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옥션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최고 금액을 유지하면 낙찰을 받는 건데요. 이번에 제가 받은 론진 같은 경우는 뭐 수동이기도 하고 오래된 제품이기도 하고 브랜드 인지도나 인기가 오메가에 비할 바는 아니어서 어 나름 관세 내에 저렴하게 낙찰 받았습니다. 그럼 판매자의 신뢰도는 뭐로 판단을 하면 될까요? 일단 저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 사람이, 어, 다른 아이템 뭘 파는지를 좀 봅니다. 이 사람이 일관적으로 뭐 빈티지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라면 어느 정도의 저는 신뢰도가 있다고 보고요. 막 생뚱맞은 물건 다양하게 판다고 하면은 저는 좀그 느낌적인 느낌인데 꺼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구매자의 피드백을 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그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제일 중요시 할 겁니다. 근데 피드백이라는 게꼭 객관성을 갖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후순위로 뒀습니다. 뭐 그래도 제가 구매한 이분은 뭐 거의 신뢰도가 100%로 보여지는 분입니다. 네가티브가 아예 없어요. 수백 건 판매 중에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배송료 부분입니다 정말 쓸데없이 배송료 높게 책정된 물건들 진짜 많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저는 뭐 프리시핑을 고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국제 배송도 해서 뭐 이거 저거 다 고려해 보니까 배대지 보다는 그냥 직배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서 저는 직배했습니다. 도착 후 바로 분해하여 무브먼트부터 보았습니다. 템포를 포함해서 내부 상태가 솔직히 너무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반면에 문자판의 상태는 좀심각하고요 인덱스와 론진 로고는 좋은 편이고 케이스는 골드필드 제품이라 뭐 생활기스는 있지만 변색은 없습니다. 유리는 음모라서 경도가 약하기 때문에 상태가 좋을 순 없었고요. 유리를 교체할까 폴리싱으로 갈까 이때부터 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후면 백케이스는 훌륭합니다. 나사산도 살아있고 후면 각인도 정교합니다. 제품 살펴보는 동안 고민 끝에 유리는 오리지널리티를 살리기 위해 폴리싱을 해야 겠다 마음먹었습니다. 어, 폴리싱하고 다시 재조립한 상태인데요. 전면부 유리에 큰 흠집이 몇 군데 있지만 그래도 이 빈티지 느낌이 살아있어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당연히 유리때문에 습기는 가장 조심해야 하겠고요. 이 제품 수동 제품이라 태엽으로 주기적으로 파워리저브를 해줘야하는 그 귀차니즘만 빼면 전 전체적으로 너무 만족합니다. 몇달 사용해 본 결과 시간이 아주 조금 편차가 있는 것 빼곤 다좋더라고요 종합해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